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성적인 이마와 여성적인 이마 그리고 넓은 이마와 눈 이마 등에서 어,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이마 경사 각도에 따라서 어, 남성적인 면 여성적인 면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은 흔히 안화상융기라고 해서 어, 눈썹뼈가 되겠습니다 이 눈썹뼈가 조금 여성보다는 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눈썹뼈가 이렇게 발달이 되다 보면 눈썹뼈 위에 이마는 좀 누운 이마가 돼서 좀 이마의 경사각도가 조금 여성보다는 좀더 이렇게 눕게 되겠습니다 어, 그래서 그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래 이마가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면 그윗 이마가 이렇게 경사지게 되는데 이런 이마에서 그 필러나 지방식을 이 이용해서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이마가 더 눕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명의 사진을 보면 그 왼쪽의 경우 이마 볼륨이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그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이식을 해서 어 이렇게 좀 볼록하게 한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마가 제이 팽창이 되면서 이마가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그 이마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제선 발제선이라고 그러면 헤어라인입니다 이 발제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 헤어라인이 좀 이렇게 바가지 쓴 것처럼 이렇게 헤어라인 모발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윗 이마가 이렇게 누워 있게 되는데요 오른쪽 그 사진을 보면 그윗이마에 볼륨이 있으면서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 있게 되면은 그 여성스러운 여리여리한 그 이마 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윗 이마가 올라온 이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윗 이마 쪽에 그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그 이렇게 고추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검은 화살표 방향으로 윗 이마가 세워지면서 이마가 넓어지게 돼서 어, 도리어 이렇게 남성스러운 인상이 되므로 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어, 이마 축소를 해야 이마 각도도 서면서 이마도 넓어 보이지 않는 그런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이마가 되는 것입니다. 제가 관상성형에서 어,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. 그 배가 아픈 환자가 자기가 배가 아픈 원인이 뭔지 모릅니다 이게 위계양인지 위암인지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성형외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그 본인이 어 이마필러를 맞아서 이렇게 도톰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이마 지방이식을 해서 이마를 예쁘게 여성스럽게 하고 싶다 하는데 그렇게 어 했을 경우에 어 자칫 이마가 이렇게 넓어 보인다거나 어 이마의 경사도가 누워 가지고 돌이어 황비용 이마가 되는 등의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이마 성형을 해야 되겠습니다. 동양인의 얼굴이 납작하다고 해서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식으로 이 이렇게 무작정 이마를 높이다 보면 이마 아래쪽은 볼록하게 나와있고 이마 위쪽은 이렇게 누워서 좀 남성적인 어 이마가 될수 있으므로 어,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이마 축소 거상술을 하면서 이마 윗니마 지방식을 해서 이마 경사 각도를 좀 높여주는 성형 수술을 개발하여 여성스러운 이마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이마가 볼록하다고 예쁜 것이 아니고 이마 경사 각도도 윗니마가 올라와야 어, 여리여리한 예쁜 여성 이마가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